반갑습니다. 어, 얼마 전에 그 수능 시험이 끝났어요. 이제 제그 조카 녀석도 그 이번 수능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이번 수능 시험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뭐, 뭐 멘붕이 왔다, 왔다고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라든지 또또 또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도 보면 이제 20대 이제 군인들 이제 뭐 일반 대학생들 뭐그 나이 또래죠 뭐면 10대 20대 뭐 이런 친구들이 특히 이제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대학을 가야 되나 저 대학을 가야 되나 이 성적으로 내가 좋은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을까 갈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이 괴로워서 어떡하지? 이제 이런 괴로운 일들도 있고요. 도대체 나는 어디, 어떤 곳에 취직을 해야 되나. 내가 적성이 뭐가 맞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또 고민도 있고요. 또 기왕이면 좋은데 취직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곳에 내가 취직할 실력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어떤 그 혼란스러움 또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다만 20대 이렇게 젊은 친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뭐 이제 뭐 2모작, 3모작, 4모작, 5모작까지 한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옛날같이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면 그 직업 가지고 평생 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 10년, 20년 하다가 보면 이제 그만두고 또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그거를 또 하다가 또 다른 일을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이제 되게 그 이제 다반사가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인도에 가 있을 때도 30대 후반 또 40대 대신 어른들이 보통은 이제 그 인도 배낭여행을 가면 20대들이 많이 오거든요. 대학생들이 보통은 그렇게 배낭여행을 가면 20대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30대나 한 40대 되신 분들이 몇몇 분들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프리랜서인 분도 계셨지만 뭔가 이제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그게 잘못돼서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뭐 당장 어디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내 인생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앞서서 잠깐 좀 쉬고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래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좀 저렴한 곳으로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이제 인도로 떠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이 어 어떤 어 뭔가 사람들은 살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반드시 겪고 신기한 점은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혜롭게 건너갔을 때 새로운 삶의 도약도 일어나고요 새로운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요 사실은 삶에서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신에도 상당히 그 놀라운 변화 어떤 그 뭐랄까 좀 깨어남 이런 것의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냐 하면 내가 아직 결정 못한 뭔가가 있다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갈지 모르겠다. 내가 회사를 퇴직했는데 어느 곳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기에 이게 좋은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계속 불안한 그 현실을 버텨내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1년 잠깐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뭐 3년 내내 이렇게 내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내내 이러다가 누가 고등학생, 학생인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이러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끝나는데 아무리 지금 잘했어도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내신 훅 날아가는데 그러면 제가 대학교를 포기해야 될 판인데 그러면서 두렵다는 거예요. 항상. 항상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랬죠? 그게, 그게 사실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왜 생각이냐, 진짜지.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생각 아닙니다라고 여기 있는데요. 그거 다 생각이에요. 그 생각만 없으면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 생각 내려놓고 공부하면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힘든 건 뭐예요? 공부만 하면 돼서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 좋은 대학못 가면 어쩌지 하는 그 부담감을 안고서 그걸 하니까 그게 더두배세배더 배, 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현재를 살면 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몰라요. 그냥 현재 열심히 살면 돼요. 뭐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내가 이 남편과 혹은 또 어떤 거사님은 이 아내와 내가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까깝합니다. <웃음> 아, 그 생각은 지금 지금 내가 이혼 안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쨌든 미래를 걱정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지를 보면 그게 전부예요 미래 어떻게 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평생 살지 안 살지 그 사람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 아니면 사이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런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 그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알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어떻게 내가 평생을 살죠? 평생 안 산다니까요. 평생 살 필요도 없고. 평생 산다는 것은 생각이에요. 평생을 사는 일이 진짜 있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평생을 어떻게 살죠? 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없으면 지금 눈앞을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사람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것만을, 그, 그게 전부지. 나머지는 다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계속 그 생각 때문에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역하고 나서 저녁 전역 이후에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 두려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게 두렵고 또 전역하자마자 공부를 시작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게또 막막하고 그런데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그그그 그, 그 시험에 합격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군에 있는 시간이 자꾸 낭비되는 시간 같고 그 생각들이 자기를 괴롭혀요. 실제 그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게 만들어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결정되지 않은 시간 있잖아요. 뭔가 불확실한 시간들을 못 버텨요. 그런데 사실은 어 지금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궤도를 타 가지고 어떤 하나의 삶에 어떤 배움이 있어서 그 회사에서 아니면 그 공부하는 곳에서 뭐 어느 곳에서든 그곳에서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을 때 그곳에 이렇게 탁 안착합니다 이게 맞지? 이게 바로 생사법이에요 생멸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은 원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생로병사 하듯이 생주이멸 한단 말이죠. 항상 삶은 크고 작은 생주이멸, 생사가 반복되거든요. 회사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회사에 들어가는 게 생이고요. 그 회사에서 머물면서 열심히 살면서 힘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하면서 살다가 변화를 겪고요. 진급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일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면서 변화를 겪다가 그러다가 퇴사하는 날이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이 생사법과 저 생사법 사이에 텀이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죽으면 그냥 바로 다음 생 윤회한다고 안 하잖아요. 중음신의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중음, 뭔가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데 그 시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뭔가 아직 확실하게 대학을 합격하지도 않았고 또 공부는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 그 불확실한 시기, 그 혼돈의 시기,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열심히 막 갈고 닦아서 노력하는 시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하지만 한 발도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 뭔가 정체된 것 같은 뭔가 불확실한 그 시기를 못 버티는데 그 시기야말로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인생 전체가 그런 시기예요. 어느 기준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일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단한 번이라도 우리 인생이 확실하게 보장된 적이 있었습니까? 단한 번이라도 내 인생이 확실하게 내 돈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 결정코 없어지지 않을 거야. 보장되지 않아요. 나는 병들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젊을까?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삶 자체가 본래가 불확실성의 연장이에요. 확실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불확실하다는 그것만 확실하죠. 그게 재행무상이거든요.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변해가는 생하,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인생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인생은 뭔가 딱 정해졌으면 좋겠어. 아막잘 되든 잘못 되든 하여간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어.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정해졌다가도 다시 바뀌어요. 분명히 바뀌어요 근데 내가 정해졌어 이제 하고 그냥 스스로 위안받는 거예요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분별은 그렇게 뭔가를 쥐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머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안정적인 곳에 머물고 싶어 해요 변화되게 싫어하고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의 진리는 정해진 게 없고 재행무상입니다 확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머무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주법이라고 했어요.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 무주법. 무유정법 정해질, 정해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깨닫고 나면 완전한 평화 속에 안주하겠지?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의 자해증이라고 하죠. 그 사람 내면에서는, 부처님의 내면에서는 완전한 평화겠죠.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 분별하는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평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생애가 그렇게 평탄하기만 했느냐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없이 맨날 좋은 일만 있으셨느냐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온갖 우여곡절과 힘들고 괴롭고 고된 이런 일들이 많으셨어요. 부처님도. 모든 성인들의 삶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탄하게 사는 삶이 성인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러면 평탄하게 살다 죽어간 사람이 성인이지 부처님처럼 제자가 막 부처님을 모함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도 보내고 제자가 심지어 자신의 고향이 전쟁이 나서 다 몰살을 당하고 그러는 모습을 직접 보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또 부처님은 열반하시기 직전에는 오염된 음식을 드시고 배탈이 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평화 속에 안주한다?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뭐 견성을 했다거나, 예를 들면, 혹은 내가 이제, 야, 공부가 많이 이거 같다. 그래서 내가, 야,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하, 아 이게 뭔가 좀알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몸이 내가 아니군요. 느낌, 생각, 마음이 내가 아니군요. 정말, 하, 아 그것이 내가 아니었네요. 하고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공부에 한 번, 한 텀을 넘어서는 전환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하, 스님 제가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됐다라고 나름 자부는 했는데 또 그때만 해도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된것 같았고 또 제가 이 공부가 정말 야 정말 내가 누군지를 이제 조금 이제 감을 잡았다 알겠다 하고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없겠다라고 막 자신감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그그경계로 왔다 가고 그러고 나서 그냥 나는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물론 뭔가 또 다, 뭔가 이, 이 중심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현실은 뭔가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이걸 추구했단 말인가? 깨달음이 이런 거란 말인가? 혹은 불교의 공부가 이거란 말인가? 하면서 질문 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된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생길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되고 과거와 다, 다른 게 없을까요? 바로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그 질문은 내가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돼야 된다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법을 깨달은 사람은 이럴 거야 그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살까요? 그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어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이 살다가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공무원이면 깨닫고 나도 공무원이고요. 여러분이 주부면 깨닫고 나도 주부예요. 갑자기 부처님처럼 머리가 뽀글뽀글해지면서 부처님처럼 갑자기 막 법문을 막 설하면서 반드시 그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니 깨닫고 나도 법문을 설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법문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되느냐?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 현실이 현실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게 그냥 저절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걸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내 추구심, 내 분별심을 가지고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내인생 이렇게 되는 건 행복한 거고 저렇게 되는 건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 돼 하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취사 간택심이잖아요. 그게 추구심이고 취사 간택심이잖아요. 사람들은 깨달음도 그렇게 구한단 말이죠. 깨닫고 나면 나는 완전히 평화로울 거야. 끌려가는 일이 별로 없을 거야. 전혀 끌려가지 않을 거야. 분별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아, 우리가 이 무정물과 같습니까? 그걸 추구하나요? 깨달음을,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나요? 돌과 같아지는 그런 깨달음을 추구합니까? 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이나 여름이나 끝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냐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런 분이었냐 말이죠. 눈물 날 때는 우는 게 정상 아닙니까? 힘들 때는 힘들어 하는 거죠. 추울 땐 추워야 되고 배고플 땐 배고파야죠. 도인이라고 해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왜 여여해야 돼요? 겉에 현실이 부처님도 사례불가 목건년이 먼저 죽었을 때 열반에 들었을 때이 승가가 텅빈것 같구나 너무 외롭구나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텅빈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로운데 외로움이 없구나. 텅빈것 같은데 또 그런 것이 없구나. 이게 참 신묘한 일이란 말이에요. 있으되 없는 게 진짜지 아예 없지 않단 말이에요 분별이 있으되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게 공부지 분별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사람들도 분별 생각이 없어지는 걸 추구하면서 명상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명상은 결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생각이 있으되 생각의 뿌리를 알아서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생각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내 뜻대로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현실이 내 뜻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부처님이라 한들 부처님이 원한 대로 다 됐습니까 부처님은 부처님 국가를 전쟁에서 방, 예방하려고 세 번을 가서 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인연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단 말이죠. 부처님도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루시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세 번까지는 제자들에게도 올바르, 당신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것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을 때 그냥 내려놓으셨죠. 제자가 시봉화로 둘이 스님을 부처님을 모시고 전법을 떠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공부처가 있어서 제자가 부처님 당신이 시봉하기로 했던 그때까지 시봉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부처님 혼자 가세요 저는 여기서 그냥 앉아서 수행하겠습니다 그 부처님이 야 너가 시봉하기로 했으면 요때까지는좀 그래도 지켜주는 게 좋겠다 그 이후에 너가 공부하러 떠나거라 이렇게 얘기를 차근차근 세 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가 싫다라고서 거길 이겼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알겠다. 불러놓고 앉아가지고 너는 여기서 혼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일러주고 그러고서 당신 혼자 그냥 가셨어요. 부처님의 삶도 불확실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았겠습니까? 그런 게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머물러 있는 바가 없어요. 어디도 머물러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정해진 법이 없단 말이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이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괴롭느냐. 나는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붙든 떨어지든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어느 회사를 가든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아, 그럼 빨리 죽으면 좋겠어요. 죽, 죽든 살든 결론 날 건데, 빨리 죽으면 좋을까요? 아, 죽음은 무조건 오잖아요. 근데 죽음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나요? 안올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혼란스러움, 혼돈, 불확실성, 이거를 그대로 허용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 불확실성을 허용한다라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삶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알수 없다. 모를 뿐이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은 이래져야 돼 저래야 돼라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것대로 안 됐을 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백일 기도를 한다 했을 때백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반드시 어느 대학 가야지 하고 백일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 기준이 사라져요 아이 기준 때문에 내가 괴로웠구나 이 기준 때문에 내가 나도 힘들었고 자식도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진짜 기도를 잘한 사람은 그 집착이 사라져요 그게 바로 기도의 결과 기도의 공덕입니다. 그런 기도의 공덕이 기도의 결과가 오고 나면 다른 것도 응용할 수 있어요. 수능 백일 기도만이 아니라 삶 전부를 응용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많았구나. 물론 그것은 어 그럼 스님 추구하지도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몇번 말씀드렸죠. 추구하되 추구하는 바에 머물러 침착하지만 않으면 된다. 열심히 추구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바라고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다 하란 말이죠.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불교는 그 생각을 거두는 거지 그 집착을 내려놓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게 되면 이게 자유롭습니다. 굳이 애써서 백일기도 뭐 백일기도가 그렇게 좋으면요. 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뭐 이렇게 우스개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저는 백일기도 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웃음> 뭐 이제 끊었다는 게뭐 음, 옛날에는 제가 20대 때, 30대 때 초반만 해도요, 제가 제기도를 많이 했어요. 백일기도도 하고요. 매일 매일 뭐 3천 배 백일기도 한 적도 있고, 매일 1 0 0 0배 백일기도 몇 번을 했었고요. 뭐 달아니 백일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매일 뭐, 뭐, 뭐 몇백 독하면서다라니기도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특히나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백일 기도나 삼칠일 기도를 할 때는, 나중엔 이제, 야, 내가 깨달아,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초기에는 뭔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항상. 기도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발언이 있었죠. 뭐, 고등학교 때는 제가 뭐, 충농증 해결 되기를 발언하기도 했었고요. 시험 잘 보기를 발언한 적도 있었고요. 뭐뭐 뭐 빨리 내 이름 불확실성이었을 제가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빨리 내 미래가 결정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발언 기도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바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발언하는 바라는 기도 그런 것을 끊은 지가 끊었다는 <웃음> 표현 웃끼지만 오래됐습니다 아 그걸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물론 그걸 뭐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뭐 마음속으로 바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더란 말이죠. 그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나를 괴롭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바라는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 그게 나를 괴롭힌 거지 그게 되지 않아서 내가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되지 않아서 괴롭고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원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반드시 괴롭습니다. 안될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기도를 100번 했는데 100번 다 이루어졌다.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생각을 어떻게 다, 다 충족시켜줄 수 있어요? 현실이. 현실이 생각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상상이죠. 그건 공상이죠. 망상이에요. 생각한 대로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그 생각이 어리석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진짜 백일 기도를 한다. 이제 수능 백일 기도가 끝나고 이래서 말씀드는데 진짜 백일 기도를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백일 기도였구나. 추구하는 바가 없어지는 게 이게 진짜 백일 기도의 효능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백일 기도도 방편이에요.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다 방편이에요. 수행법 다 방편이에요. 방편이란 말은 뭐예요? 임시 방편이 방편이라는 말의 온전한 쓰임입니다 즉 방편은 임시적으로 써야 되고 임시로 그것을 썼으면 버려야 돼요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몸에 병이 있어요 아니면 뭔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뭐뭐 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기복적인 기도를 해도 좋지요 해야죠 왜? 그때 내가 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도저히 내가 수행할 마음도 없고 인생 살아갈 힘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그냥 수행해서 깨달아라려면 마음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편의 어떤 기도 방법들이 불교에 많잖아요. 또 많은 절들에서 그런 기도 방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스님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을 위해서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중생들은 근기가 추구하는 바가 사라질 만큼의 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사섭하는 거예요. 스님들께서 절에서 동사섭하면서 함께 그분들이 힘드니까 그 속에서 뛰어들어서 그 수준에서 같이 공부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스님들의 본래 목표가 이분들을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백일 기도를 10번 100번 계속 하도록 하는 게그 스님들의 목적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찰의 목적, 스님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중도 하차 시킬 거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백일기도 하다가 백일을 끝까지 채우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중도 하차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차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걸 깨달아서 하차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되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선사스님들은 어른스님 밑에서 공부하다가 견성하고 보임을 하다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면 항상 스승은 제자에게 너 이제 너도 너의 나름의 일가를 이루어서 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견성하도록 이끌어주거라 해서 하산하도록 시켰단 말이에요 불교는 묶어두려는 게 아니에요 묶어두려는 의도를 불교에서 낼 수가 있겠습니까? 묶어두르는 일도를 내지 않는다니까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거 임시로 묶어두는 거예요 공부시켜야 되니까 공부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지 않고 난 죽어도 의리 때문에 죽어도 여기 붙어 있겠습니다 그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불교는 어떤 공부예요 여러분 구도여행 구법여행 들어보셨죠 구법여행을 끊임없이 떠나는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떠나, 떠나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떠나는 거. 버리고 떠나기가 정말이라니까요. 어디 한 군데 메어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거기 딱 살림 차리고 앉아 있는 거. 그거는 임시적으로만 필요한 거예요. 나를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스승을 만났을 때 임시로 거기 딱 공부하는 거예요. 고, 그러면서 내가 청출어람이 돼야죠. 내가 그 스승을 넘어서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떠나야 된다니까요. 스승보다 나아진 다음에 떠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산해야 돼요. 하산해야 돼요. 여기 묶여있으면안 되고 공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유로워지면 잠시 방편을 쓸수 있겠지만 막 백일 기도도 하고 천일 기도도 하고 이렇게 나름의 기도 방법, 수행 방법을 통해서 자기 공부를 할수 있겠지만 거기에 평생 메어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복적인 기도에서 이제 완전히 졸업한단 말이에요 졸업하려고 이거를 임시로 하는 거예요 졸업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수행에서도 이제 졸업하고 아 열심히 갈고 닦는 수행을 하다가 이제 문득 수행에서 졸업해요 그러고 나서 중도의 길을 갑니다 밀어붙이는 유의조작하는 수행을 하다가 문득 아 내가 했던 그동안의 수행이 유의조작하는 수행이었구나 수행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하는 수행이었구나 아이 공부는 얻고자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길 없는 길, 하되 함이 없는 수행, 중도의 수행, 반야바라밀의 수행에 눈 뜨는 거죠. 그러면 유의조작의 수행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럼 법문 듣다 보면 저절로 자기가 막 그냥 분심이 일어나서 자극이 되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진짜 이게 내가 누군지 이게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러면 그분이 막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하겠어요? 화두가 24시간 들려있는 수행자가? 아니라니까요. 옛날 선가에서 선사, 선사 스님들 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사 스님들 선방에서 기도하고 뭐 염불하고 이러십니까? 그냥 잠시 자선하거나 일과해요. 일과, 일과하고 같이 울력할 때 울력하고 그러시죠. 그런데 24시간이 공부가 되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선님들 중에 꼭 자선에서만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눈 뜨자마자 이 법이 그리운 거예요. 이 법을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몸서리 쳐지게. 내가 이거 모르고 나면 내가 이러고도 내가 수행자를 할수 있느냐. 이 법이 뭔지를 마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서 내가 어떻게 이 내가 공부인이라고 할수 있겠나. 내가 절에서 이렇게 의탁해서밥 먹으면서 얻어먹고 이렇게 걸식하고 살고 있는데 이 신도님들이 주신 귀한 보시금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며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 내가 이바꿔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막막 막 가슴 아픈 처절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잠못 이루는 날들을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게 수행이에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아니, 이 법문 듣다가 여러분 법문 막 그냥 600개나 되는 제 유튜브 법문도 한 600개나 되는 법문을 막세번네번 다섯 번 내가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꾸 법문을 듣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 법을, 이 법문을 자꾸 듣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멍하니 앉아서 도대체 뭐지? 도대체 뭐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사스님들은 도대체 이 뜰아프 잔나무라고 하면서 밝히고자 했던 게 이먹고 하면서 밝히고자 했던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너무 간절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수행도 떠나보내고 이제 길 없는 길 수행 아닌 수행 무위법의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행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수행이 아니라고 하기도 뭐한 이름 붙일 수 없는 진짜 수행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불교는 어떤 특정한 수행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 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교리에 머물러 있는 건 그건 진짜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 여기 지금 살펴보니까 여기 하나 있었네요. 그, 육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조 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항상 앉아있으므로 몸을 구속한다면, 진리를 얻는데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줄 법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대들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풀어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즉 육조해능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법이 따로 있다?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여러분 머물러서 집착해야죠 그 법에 머물러야죠 머무를 수 있을 만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딴 사람들은 없는 법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법을 줄수 있다라고 현혹하면서 나만 가지고 있는 법을 줄 테니까 내 밑으로 모여라 한다면 그건 내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이비 외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걸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법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법을 모르지 나는 알아 하고 나한테만 있는 법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사람을 속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법을 부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줄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법은 자기에게 있어요 불법성 삼보가 자기에게 이미 본래 구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문득 확인하고 나면 어? 어이가 어 없죠. 어제 그저께 내가 깨닫기 이전에도 늘 써둔 것이고 늘 확인하던 것이고 늘 이것 아닌 것이 없고 삼남마상 마한천하에 이거 아니고서는 손가락 하나 깠다 갈수 없고 물한 모금 먹을 수 없고 새가 날아갈 수 없고 단한 순간도 내가 이, 이거 이 아닌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게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법에도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도 머물지 않고 그냥 이, 이 모름 속에 혼란, 혼돈, 불확실성 속에 이 속에서 그냥 꽉 막혀 있는 게 선이에요 화두고 부처님이 법문하신 이유는 뭔가 줄게 있어 준게 아니라 중생이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본래 자유로운 존재인 줄 모르고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묶었어요. 자승자박으로 무승자박으로 자기를 무, 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묶였다 이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스스로 묶어놓고 부처님은 여기서 말하듯이 얽매인 것을 풀어줄 뿐이다.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을 제거해줄 뿐이지 따로 줄 법은 없어요. 따로 줄 해탈열반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식불교에서도 승의 무자성이래요. 승의라고 해서 진리, 진리가 있다고 라 얘기하지만 그 진리조차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 한 법도 깨달은 바가 없다. 이러시잖아요. 하물며 법에도 머물러선 안될 것인데 하물며 비법이랴 라고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여러분 보세요. 진리에도 머무를 수 없는데 어디에 안주할 겁니까? 백일 기도에 안주할 겁니까? 현실의 돈에 안주할 겁니까? 직장에 머무를 겁니까? 직장에서 나올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불확실성을 거기에 나를 내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뜻하지 않게 번 돈을 확 날리게 됐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이 왔다면 최선은 다돼 어쩔 수 없다면 거기 내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게 있는 것만이 그 집착하면서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게 이건 보수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상업적인 문화 속에서 드러난 등장한 종교가 불교라 그러잖아요 확확 바뀌는 현대의 어떤 놀라운 변화 속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이 불교라는 종교거든요. 왜? 어디도 머무르지 않으니까 과거에 얽매 있지 않으니까 순간순간 변화되는 것에 바로바로 바로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디도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 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나라고 붙잡을 게 있으면 나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어딘가 머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본래 없으니까 끊임없는 변화, 재행무상밖에 없어요. 그 변화하는 그것이 법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진리를 버리고 안주할 곳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안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돈, 명예, 권력, 지휘, 내 집, 내 차, 뭐내 사랑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편안하게 안주할 곳에서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연 따라 온 모든 것은 인연이 다 하면 가게 돼 있거든요 언제 갈지 우리알수 없고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 진정한 공부는 무엇이냐 지금 내가 뭐하러 힘들게 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안주할 곳을 왜 기를 쓰고 만드냐는 말이에요 기를 쓰고 만들 필요가 없다 완전 자유로울,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이든 박진감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해요 다 하는데 돼도 좋고 되면 땡큐 안 되면 오케이 인연이니까 인연을 완전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냥 인연에 맡긴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굳이 막 애써서 원하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법이라서 법이 사라지는 게 법이에요 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법을 얻은 게 아니고요 법을 얻는 거 아니라니까요 소를 시부도에서 소를 찾지만 소를 찾고 소를 키우지만 나중에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현실 이대로예요 이대로 여기 100% 구족돼 있어 원망 구족 내가 자꾸 추구하니까 뭔가 찾으니까 어딘가 머물러 안주하려고 하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록을 그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그 자기 생각이 포승줄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속박에서 노연할 수만 있다면 본래 자유였습니다. 본래 자유였어요. 한 번도 자유를 구속한 적이 없고 구속된 적이 없고 그걸 누가 구속해요? 자기가 구속하는 거예요. 괴로움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남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탓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삼천대천세계가 일시에 구족, 일시에 깨달아요. 모두가 동시에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금강경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부처님 이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더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공하십시오.